상해 5년 만에 장애진단 10년 후 사망하였다면 일시적 장애가 아님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19 가소 209621토대로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3년경 재해안심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용접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탱크의 상체를 부딪혀 다발성 두개골, 골절, 뇌기종, 뇌진창, 내부종, 외상성 경막하출혈, 요도의 손상을 입고 사고 일로부터 15년 뒤 요로 감염에 의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피고는 망인의 장애 상태를 1급으로 인정하여 재장애연금 일시금으로 총 4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. 재해로 인한 장애 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한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애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그 사이에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애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애 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애 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애부위와 장애율, 직접사인과 장애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. 따라서 원고들은 위연금 수령 후 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